저희 그 딸내미 아이폰을 사줬는데 그거 동영상 올렸는데 별로 안 보셨더라고요 많이 좀 봐주세요 우리 딸한테 미안하잖아 올리라고 내가 했는데 근데 안 보더라고 좀 봐주세요 화이팅 <웃음> 머리 자체를 약간 여기서 좀 짧게 쳐서 네. 어? 짧게 치고 이렇게 넘겼을 때 넘어가게 네. 그럼 약간 토마드형으로 이렇게 좀 치자 네. 이런 식으로 그치? 어, 그래서 가르마 라인은 약간 가마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그치? 네. 근데 약간 좀 대각선은 어떻고 한이 정도 어때 이대파 네, 그리고, 딱, 딱 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옆에 머리가 숱이 없잖아 <웃음> 네, 맞아요. 머리숱이 없는 이 머리를 여기서 너무 또 짧게 치면 그냥 하얗게 되니까 그 하얀 거를 조금 안 치고 음. 약간 한, 한 3mm 정도 좀만 치고 이거 좀 잘라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쳐서 이런 식으로 이해가지? 네.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네. 옆머리가 약간 갈라지긴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옆머리 같은 경우 지금. 이 전에 이제 투블럭 했던 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숱을,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투블럭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먼저 밑에 머리랑 윗머리랑 같이 이어주는 현상을 보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빗을 넣으시고 90도로, 이렇게 90도로 이쪽 머리가 이렇게 90도로 세워지게 할수 있게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위쪽 머리가 분명히 잘려서 밑에 머리는 그냥 남아 있고 윗머리가 좀 잘려서 층이 이렇게 드르륵 나면 이게 차분하게 착착착착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지 없어졌지 네. 어, 그래서 윗머리를 이렇게 좀 잘라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옆머리랑 같이 이어서 이런 식으로 툭툭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윗머리를 쳐준다는 느낌을 치셔야 돼요. 밑에 머리는 안 건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가지형에서 위에 측머리로 약간 깔끔하게 되겠죠. 음, 음 그제? 네. 확실하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면머리 안 잘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면머리를 안 자른 이 부분을, 우리가 라인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인 정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안 잘라도 분명히 깔끔해 졌어요 그지? 네. 지금 요 머리 이 밑에 부분 머리 같은 경우를 살짝 들어서 이 부분은 80도 정도로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살살 쳐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빗은 어떤 빛을 사용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요즘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이창 자체가 너무 이렇게 넓게 떨어진긴 했는데, 저는 이게 머리카락이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되게 이거는 노력 없이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떤 빛도 상관없어요. 뭘칠 때. 네, 이런 부분은 좀덜 신경 쓰시고, 이거 연습하는 거에만 집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도 마찬가지 클리퍼로 위에 올려서, 밑에 90도로 쭉쭉 치시면, 밑에 속은 안 잘라지고, 겉문만 잘라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머리를 잘라주시고, 위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렇게만 좀 해주시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위아래가 또, 어 생각나실 건데, 이렇게 위에 자르시고, 밑에 잘라주고, 위에 자르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옆머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크지 네. 확치히좀 깔끔해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잘랐으니까 밑에 속 부분에 있는 이 잔머리 남아있는 머리를 약간 질감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위를 에 살짝 걷어놓은 상태에서 이 틴닝 숱가위로 머리를 한 번만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살살 쳐셔서 이렇게 숱을 쳐주시면 이 라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죠. 전머리에요. 전머리는 이런 식으로 약간 투블럭성이 돼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지저분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이따가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밑에 속의 머리를 많이 안 잘라도 머리 스타일에는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군요. 예, 네. 그래서 옆에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옆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던 요 윗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숱이 많이 뭉쳐 있고 밑에 속은 숱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이 부분도 하얗게 되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해 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가린 상태 투블럭 상태인 이 상태에서 요즘은 투블럭이 좀 많이 세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안 하죠 요즘은 댄디형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자 윗부분 같은 경우를 똑같이 위에를 똑같이 들어서 이렇게 툭 위에를 잘라 주시는 거예요 위에 아래 그다음에 위 잘라시고요 아래 잘라시고요 이렇게 잘르게 되면 어때 위가 깔끔해졌지? 네. 그 라인을 같이 이렇게 층이 정말 맞게끔만 잘 잘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위 올릴 때는 90도로 올려주시고 90도 이렇게 180도까지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위에 위로 쭉 올려가지고 180도까지 올려서 이렇게 쫙 맞나? 180도 맞나? 네. 이게 90도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그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올려서 해주시고, 그랬을 때 라인이 좀 잡히죠. 앞머리는 좀 있다가 하실 거고, 앞머리는 마지막에 좀 잘라주세요. 손님하고 같이 웃고 즐기다가 앞머리 잘못 자르면 웃기잖아요. 그면 처음부터 모두 서요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머리를, 앞머리를 잘라주는 습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라인은 그대로 연결한 상태에서 귀 윗바퀴 위 라인을 자르실 때는 귀를 귀가 좀 다칠 수 있으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귀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약간 이렇게 귀밖의 라인을 살짝 살짝 깔끔하게 정리만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이렇게 라인이 잘 서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라인에서 확실히 이렇게 선이 잘 가는. 그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됐죠. 일단 여기서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살짝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치면 일반적인 머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 확실히 잘할 수 있죠? 연습을 많이 해 주세요. 자, 옆머리 좀 자르는 거 보여 드릴게요. 옆 뒷머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이 뒷머리에 수시 많잖아요. 보통 머리 머리 자체를 어떻게 머리를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에 영상 끝에 한번 보시면요 스타일 나온 상태에서 어 한번 더그 라인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는 90도 약간 그 밑에는 45도 45도 90도 180도 맞아? 맞냐? 아, 이게 도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위에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 밑에 속의 머리에 질감 처리 같은 경우를 안 해도 되는 건 굳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숱이 더 없는데 더 없는 격이 되니까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윗부분에 뒷부분요 부분은 좀 한번 해도 될것 같아요 많이 뭉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질감 처리를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세요 대신 키포인트는 윗머리를 걷어 놓은 상태에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층이나 지저분함이 없죠 예. 그래서 겉에 머리 막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위험한 부분이고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은 잡은 다음에 밑에 속에만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수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질감 처리잘 되죠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라인은 그대로. 지금 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손님 입장에서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럴 땐 라인만, 이렇게 라인만 정리하고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만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요 이것도 힘을 좀 빼시고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라인이 이 부분이 너무 좀 두껍다 싶으면 3, 보이시나요? 3mm를 딱 잡고 살살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치시면 밑에 라인이 살짝 이렇게 정렬가 됩니다. 3mm를 두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머리 쳐주시고 이런식으로 뒷머리도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3mm짜리 탭을 끼시고 살살 이렇게 수형으로 하나 둘셋넷 이런식으로 좀 쳐주세요 리듬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윗머리도 마찬가지, 뒷머리도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싫어하실 거예요. 지금 원하는 머리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도 살짝 납작할 수 있게. 그러면 위에도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이렇게 쳐주고,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 많이 튀어나온 머리들은 다 잘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머리든지 어, 없어져야 될 머리는 좀 잘라 주시고 있어야 될 곳은 꼭 남겨 주시면 돼요. 안 잘라도 되는 거죠. 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위질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천천히 올릴 수가 있죠. 어, 화면에 잘 생기게 나오는데 응. 잘생겼냐? <웃음> 그래서 위에도 마찬가지 위로 올려주시고 밑에 라인 잘라주시고 위에 올려주시고 밑에 한번 잘라주시고 자 위, 아래, 위, 아래 이런식으로 쳐주시고요 지금 위, 그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4mm 정도로 머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가볍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숱이 없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만약에 좀 우리가 하얗게 잘라 놓게 되면 어,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점점 갈수록 자랄때 그 채워지지 않은 머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숱이 어, 이렇게 길이가 약간 긴 상태로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라인만 정리해 주는 것도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라인을 이렇게 좀 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손님한테 상의를 해서 미리 상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상의 좀 해주시는 해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하얗게 쳐놓으면 일주일에서 이주 후면 손님 입장에서 조금 그 가지런하지 않게 나오는 머리수식이 때문에 되게 좀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라인 정리하실 때, 조금 상담을 좀 잘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앞쪽을 한번 볼게요. 음, 어, 잘생겼네. 볼게 없네. 인사 한번 해라. 안녕하세요. <웃음> 머리 자체가 너무 이제, 이렇게 길고 숱이 없고 갈라지잖아. 그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라서, 이 가르마 타서, 이렇게 가름마를 타서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서 요거 다 이거는 다 없앨 거예요 이부분을 없애고 훨씬 더 낫잖아 깔끔한고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줄 거야 그래서 지금 앞머리 같은 경우도 그 위에서부터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기존에 여기 잘라놨던 머리들을 다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지에 다다르면 이렇게 거울 보고 자르는 사람이 돼. 어? <웃음> 어 경지에 다다르면 거울을 보고 자르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너무 길면 날라다녀. 그래서 너 힘들어. 스타일에서 이렇게 넘길 때 너무 힘들고 위에는 들어서 가이드라인 잘 잡고 잘라주시고 자, 위에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딱 잡은 상태에서 그 뒷머리의 길이대로 또또 또 잘라주시고 별거 없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가이드라인 잡아서 요긴 머리들 빼주고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음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지 네. 그리고 편하게 잘라주는 거지 이렇게 잡아서 위에 잘라주시고. 머리카락이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살짝 고개를 살짝 숙이시라고 그러고 안 숙이면 때려야지 뭐안 <웃음> <웃음> 때리면 안돼 일단 이런 식으로 앞쪽도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잘라주시고 앞머리 아, 잘라주니까 귀엽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남았잖아 자, 이 부분들은 다 잘라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 잘르고 왜냐면 지금 안 잘린 것 같아 앞머리나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한이 정도만 잘라도 상관없겠지 훨씬 좋지 네. 지금 길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르마 타서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요거 잘라줄거다 위에 마찬가지 쳐주세요 똑같아요 여기를 조금 더 끌어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끌어 모으고 어차피 이쪽으로 넘길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뭉쳐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위에 쳐주시고, 밑에 쳐주시고, 90도 해주시고, 45도 해주고. 90도라는 건, 여기서 이게 90도고요, 이 밑에 머리가 나오는 거. 45도라는 건, 밑에서 여기 각도가 45도예요. 그래서, 45도, 90도. 이렇게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머리 살짝 잡아가지고, 이거 삐져나오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당겼을 때이 부분이 많이 뭉친 거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쪽이 이렇게 부어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약간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수술 이렇게 질감 처리해주시고 밑에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쳐주시고 수술 질감 처리해주시고. 그러면, 어때? 라인이. 좀, 가벼워졌어? 네. 어, 완전 가벼워졌지? 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옆에 넘어가 볼게요. 자, 옆머리 부분도, 이부분 아까 치셨지만, 그래도 이제 가이드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라인적으로 앞머리랑, 앞머리보다 이 옆머리가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스타일이 별로 안 이쁘겠죠? 그래서 위쪽, 옆머리 같은 경우는 이 앞머리랑 기준으로 했을 때, 위, 이 앞머리보단 위쪽 옆에 옆에 머리는 조금 더 짧게 하시는 것도 훨씬 좋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약간 이게 밸런스가 맞겠죠. 그리고 약간 질감 처리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그 딸내미 아이폰을 사줬는데 그거 동영상 올렸는데 별로 안 보셨더라고요. 많이 좀 봐주세요. 우리 딸한테 미안하잖아. 올리라고 내가 했는데 근데 안 보더라고 좀 봐주세요. 화이팅! <웃음> 자, 앞머리 마무리는 앞으로 다 내리신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 거는 이마에 살짝 가위를 살짝 대시고요. 끝에만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끝에 부분을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끝에만 살살 그리고 라인이 어느정도 잡혔다 싶으시면 살짝 넘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마 부분들을 제가 맞춰서 잘라 드릴 건데 이제 가르마를 어디다가 탈지 우리가 손님하고 같이 상담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미용사 초보미용사 분들이 갑자기 선택하려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르마를 한번 물어보고 어디가 좋을지 아 이건 진짜 아저씨 같네요 그죠? <웃음> <웃음> 아저씨 같고 네, 스타일이 약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아까 저랑 말씀을 해서 해봤지만 보통 6대4? 6대4 어때? 괜찮지? 네. 5대5는 조금 그렇고 6대4 이 정도 어때? 네. 괜찮지?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인위적으로 6대4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왜? 네. 저는 짬밥이 있으니까요. 그죠? <웃음>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좀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속에 부분에 파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지 이쪽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가려줄 수가 있으니까 훨씬 좋고 이거를 그 가르마 탈때 너무 일자로 타는 것보다 약간의 살짝의 대각선으로 타주는 것도 하는 가지 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주시면 가르마 자리랑 같이 이어서 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라인을 따겠죠?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라인을 잡을 때, 아까 이렇게 잡아, 대각선으로, 내가 정해졌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클리퍼, 토끼, 마리깡으로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손님이 가르마 자리를 찾는데 큰 불편 없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파는 것보다 얇게 절대 아닌 것처럼 원래 안딴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가름 맛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얇게 따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두껍게 따면은 네, 그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얇게 좀따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문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따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많이 안 쳤잖아. 괜찮지? 네. 그 라인은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지금 일단 커트는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스타일 한번 볼까요? 어, 깔끔한데? 네. 어때?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중점으로 봤을 때, 블랙형인 제가 거의 커트를, 커트를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지만 드라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해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손님이 다닐 때, 어, 다닐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이, 지금 우리가 가르마 자리를 이렇게 타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얇게 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두껍게 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라인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더 중요한 건 어, 커트를 하고 바로 드라이를 해서 미용실에 손님을 보내주시는 건 나, 나름대로 좋긴 한데 너무 지금 블랙형 같은 경우는 그냥 현실적으로 맞게 어, 잘랐을 때 머리 감고 와도 이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하는 컨셉으로 보여 드리는 거니까 멋있다 안 멋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습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블랙형 화이팅 화이팅 <웃음> 구독 좋아요 뭐야 또네 물어야지 <웃음> 알림 설정이지 알림 설정. <웃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손님이 직접 손질을 하셨는데 되게 편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가르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손질할 때는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트 해놓은 상태도 이거 제가 그냥 잘라 놓고 저 드라이 하나도 안 만졌고요 혼자서 이렇게 해냈는데 내가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그죠? 네 어, 완벽합니다 자 이거 쳐다봐 <웃음> 안녕 아 <웃음> 눈이 이쁘구나?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초보 명사 화이팅 화이팅 어때 라인 따놓은 거어때 좀? 네, 완벽해. 완전 좋지.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줄 필요 없어서. 그렇지. 바르마 이렇게 주... 딱 보니까 면식으로 응. 말려가지고. 그렇지. 바르마 자체는 아예 타놨으니까 물론 탈 곳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겠지만 이게 <웃음> 짱인 거야. 네. 응. 그래서 손질은 잘돼? 네, 완전 잘돼. 오케이. 자, 뒷모습도 보여드릴까요? 머리 감고난 후에. 우리가 깜고난 후에도 거의 똑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긴데 네, 이런 식으로 깜고난 후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손질 보, 어, 직접 잘 하는 것 같고 네 화이팅입니다 후기였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웃음>